자, 반갑습니다. 각도행님들. 어, 이제 언매 영역. 언매 영역 35. 35번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보기의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 가지고 제시된 단어의 발음을 자료에 근거하여 탐구해 보자 해서 여기 자음군 단순화에 대한 문제. 자음군 단순화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먼저 여러분들이 엄매풀때 엄매에 대한 모든 개념을 다알 필요 없습니다. 국어 문법 다 외워서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국어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 몇 개만 외우고 있으면 은 자료와 활동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풀수 있다고 어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어 먼저 어, 여러분들이 언매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먼저 푸세요 문제를 먼저 풀고 틀리거나 모르는 개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내신 내신 준비할 때 문법 어, 교재 아무거나 있을 겁니다 문법 내용이 정리된 그 교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개념만 외우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어, 문법 개념을 다 외우고 이걸 풀겠다 4년 5년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를 잘 분석해야 겠죠 자원군 단순화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원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에 비음화나유음화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해 가지고 어 여기 정리해 놨습니다 자원군 단순화 뒤에 비음화유음화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두번째는 자원군 단순화는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이 구개음화 되거나 뒤의 자음과 그 다음 음절 처음에 놓인 자음이 축약이 되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구개음화나 축약이 일어난다면 장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장군 단순화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서 뒤에 자음이 연음이 되면 어, 일어나지 않는다.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로 인한 연음이 되면 장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음군 어, 단순화의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연음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구개음악 축약의 개념도 조금 알아야 될것 같아. 어, 먼저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란 명사나 용언어 간에 말음, 맨 마지막 음이 자음 둘로 이루어진 자음군일 때 여기서의 군은 군집을 이루다 할때 군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죠. 음절 말에서 음절 말이라는 말은 받침이란 소리입니다 받침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돼 있고 어, 이거에 따라서 훌 훌치 훌터 얻는 끓고 끓는 을 한번 분석해 보면 먼저 훌치의 경우 먼저 이제 훌 뒤에 이가 붙었죠 이는 명사 파생 접사입니다. 명사, 파생, 접사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항상 말했듯이 접사라는 것은 어 어떤 새로운 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새로운 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훌다가 동산데 이 이가 붙으면 명사라, 명사의 품사를 띠는 새로운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쨌든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어,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소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형식 형태소가 왔어. 모음이, 모음으로 이모음 시작하는 거죠. 여기 이응은 자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음이 됐어요. 연음이 됐어. 훌티가 됐습니다.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식 형태소라 인한 연음이 일어났으니까 장군 단순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고 나서 리얼 뒤에 어 티가 왔단 말이야 근데 어, 연음은 장군 단순화를 겪지 않음으로 지금 조건이 구개음화 조건입니다 왜냐 티읕 다음에 어 이가 왔으니까 어, 그래서 구개음화 조건이니까 디귿 티으시이 계열 모음 앞에서 지으치으시 되는 현상을 겪음으로 훌치가 됩니다 자 훌치가 되는 거니까 자원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이군 하는 음, 이 말은 틀린 말이겠죠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벌써 정답이 1번으로 나타났죠 근데 여러분 엄매풀 때는 연습할 때는 전체 선택지를 다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다음으로 훑터 훑터는 뒤에 어가 왔죠 어라는 어미가 왔습니다 어미도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접사 어미는 형식 형태소라는 것을 알아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형태소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업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야 학교에서 필요 없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집중해야겠죠 자 뒤에 또 형태소 문제가 어, 나온다면 형태소의 개념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형태소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되합니까 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로 인한 연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따라 연음이 되고 그럼 훑어가 되죠 연음은 자음군 단순을 겪지 않으니까 그대로 훑어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얻는, 얻는은 어, 지읒이죠 이 ㄴ, 은은 지금 뒤에 자음으로 시작을 하고 고 있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의 조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끌코 끌코 같은 경우에는 히읗 어, 뒤에 기이 왔습니다. 히읗 뒤에 기이 오면은 어, 축약이 되죠. 축약 소리에 기이 만나니까 그, 소리가 만나니까 그가 됩니다. 그래서 ㄱ이 되고 따라서 축약은 음은 두개가한개가 개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가 되지 않고 여기 코가 됨으로써 어, 결과값을 가지게 되죠. 다음으로 끓는입니다. 어, 끓는 같은 경우에는 히읗은 유성음 사이에서 약화를 겪습니다. 어, 여러분 <웃음> 하는 발음이 <웃음> 이 발음이 어 울림 소리 뒤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아, 이게 연속해서 아, 아 연속해서 소리가 난다면 히읗은 소리가 약하게 나겠죠. 그래서 음 끌의 리얼 히읗의 히은 앞에 설치음 리얼, 설치음 리얼 이 발음입니다. 계속해서 소리가 날수 있죠. 그리고 비음 니음 음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 음성학적으로 약화를 겪게 되고 소리가 약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탈락이 돼서 자군 어, 단순화 자군 단순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끌는이 되죠 그러고 나서 리을과 니은은 함께 올수 없어요 그래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든지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데 어, 여기서는 지금 유마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한 단어의 경우 한 단어의 경우 한 단어의 경우에는 주로 니은이리을로 따라가는 현상 유음화를 겪게 되면서 니은이리을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 장군 단순화 이후에 비음화를 겪, 아, 유음화를 겪은 1번의 사례에 어, 해당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어, 장군 단순화의 순서, 순서 그리고 일어나는 조건에 대한 문제였군요. 자 36번 한번 보겠습니다. 서술어의 자릿수 한 자리인 용언이 포함될 것 관용사절 속에 보호가 포함될 것 어,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용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관용사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고 보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겁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 앞에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한자리 서술어는 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장 성분이 한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만 있으면 되겠죠. 나는 뭐어 나는 잔다 이거는 한자리 서술어겠죠. 자다 어, 또는 어그 여자는 이쁘다 아, 어, 나는 이쁘다 나는 이쁘다 하면은 또 영용사가 나만 필요로 하잖아 주어만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 서술어가 되고. 자, 두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장 성분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자동사면 보어나 부사어, 타동사는 목적어가 요구 되겠죠. 어, 그래서 나는 호랑이가 정말로 무섭다.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죠. 정말로는 사라져도 될 겁니다. 맞죠? 아, 그는 연극을 보았다 그는 보았다 뭐를 보았는데 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연극을 해서 목적어가 요구가 됩니다 물이 되었다 뭐가 되었는데 얼음이 되었다 라고 해서 보어가 필요하죠 아, 수정은 보석과 같다 이 같다 같은 경우는 수정은 같다 뭐가 뭐와 같은데 보석과 같다 해서 사라져서는 안될 것들입니다 이 보석과 그리고 얼음이 그리고 연극을 그리고 호랑이가 자 세자리 서술어 세자리 서술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장 성분이 세 개인 어, 수, 서술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와 어,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어머니는 주셨다 뭐를 주셨는데 용돈을 주셨다 용돈을 누구에게 줬는데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철수에게 해서 반드시 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전부 요구되는 서술어를 어, 세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자, 서술어의 자리수가 한자리인 용언이 포함된다라는 것은 한자리 서술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사나 형용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관형사절 속에 보어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은는을던 앞에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가 포함이 되어야 되죠. 은는을던은 이제 관형사절을 만들어주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보, 데, 보어가 오려면 되다, 아니다가 있어야 됩니다. 서술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화단도 아닌 곳에 지금 화단도 아니다 화단도 아니다가 뭘 꾸며주고 있습니까? 꽃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관형사죠. 그렇기 때문에 관형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관형사절이고 서술어, 서술어는 지금 피었다죠. 피었다. 피었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진달래꽃이 피었다. 해 어, 서술어의 어서자리수가한 자리죠. 지금 피었다, 진달래꽃. 주어만 있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어, 1번이 되겠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잖아요 맞죠? 어. 여기서 아니다는 또 어, 관형사절인데 아니다는 되다 아니다 이것은 보호를 요구하잖아 그래서 화단이 아니다 화단도 아니다 이 조사가 어, 보조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 복격조사 이가 들어 있다고 간주를 해야 됩니다. 맞죠? 자, 대학생이 된 누나.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대학생 누나가 대학생이 되었다 해서 누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관형사절이 존재합니다. 그러고 대다 어, 아니다. 대학생이 되다 보호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번 조건은 충족하고 있는데 주인공을 맡았다. 목적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한자리 서술어가 아니죠. 자, 학생이었던 해서 삼촌은, 삼촌은 학생이었다. 그래서 학생이었던 이 삼촌을 꾸며주고 있는 관형사절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만살이 되었다 해서, 되다, 아니다 해서 어 그 보어가 쓰이고 있지만은 관형사절 속에 보어가 쓰인 건 아니죠. 그리고 무 삼촌은 마흔 살이 되었다. 이거는 보입니다. 마흔 살이 같은 경우에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리 용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큰 언니는 성숙했지만 성인이 아니었다. 해서 이거는 어, 안긴 문장이 아니고 이어진 문장이죠. 그래서 성숙했지만 큰 언니는 성숙하다. 하지만 성인이 아니었다 해서 어, 이어진 문장이고 되다 아니다 보어 되다 아니다니까 보호가 쓰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관용사절이 없고 그리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게 된 거죠 관용사절이 없다 나무로 된 책상 책상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나무로 된 그럼 책상이 나무로 되었다 해서 보호가 관용자, 관용사절 속에 보호가 사용되고 있네요. 근데 나는 그에게 주었다. 뭐를 책상을 해서 지금 이거는 어, 네 자리 서, 아 세자리 서술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죠. 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어, 37쪽 보겠습니다. 어, 37쪽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단어는 어, 기역은 가변어 불변어 니은은 영원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디귿은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수사 관용사, 부사, 조사, 감탄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선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해서 어, 질문하는 친구도 있는데 간단하게 익숙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이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어, 기역, 니은 분류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먼저 가변어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언, 용언 중에 동사형용사, 용언에는 동사형용사 해당이 되고 그리고 관계원 중에 어, 서술격조사, 서술격조사, 어, 조사는 관계원입니다. 품사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데 서술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또 해요. 그래서 어, 이다, 이다라는 것이, 인, 어, 일, 뭐,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변화하는 것은 가변어라고 하죠. 자, 불변어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어, 지금 용어의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빼고는 전부 불변어입니다. 자 용언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한다 해서 용언입니다 그래서 동사, 형용사는 주로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죠 문장에서 그래서 용언, 치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의 어떤 역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언 같은 경우에는 몸통 역할을 합니다 자 수식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품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형사, 부사가 해당 사항이 있겠고 그리고 관계어는 다른 품사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 그래서 조사가 해당이 됩니다 독립어는 관계없이 홀로 독립해서 쓰인다 해서 독립어이고 감탄사가 해당이 되겠죠 자 명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름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나타내는 거그 그녀 이런 것들 그리고 수사는 어, 수량을 나타내면 양수사 차례나 순서를 나타내면 서수사 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물의 동작, 사람의 동작 형용사는 모습이나 상태 네, 관용사는 명사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명사 앞에서 뭐를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관용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먼저 영어로 문법을 먼저 배워가지고 지금 국어문법이만진창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관용사를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왜냐하면 she is beautiful 하면은 어 형용사죠 beautiful이 근데 beautiful girl 이렇게 하면은 어 관용사로서 한국에서는 관용사로서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전부 beautiful을 그냥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도 밥도 안되고 영어문법도 조지고 국어문법도 조지는 조지, 조지죠.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에는, 어,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부사나 형용, 아니, 동사나 형용사, 또는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탄사는, 아, 이런 거, 또는 아씨바 이런 거, 전부 감탄사에 해당하죠. 아, 조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 안에서 다른 품사와의 문법적 역할을 나타낸다 다른 품사와의 문법적 역할 그래서 격을 나타낸다 해서 격조사 또는 의미를 더한다 해서 보조사 아까 여기서 도가 있었죠 도 화단 도 포함인 거죠 화단을 포함하는 것 그런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사에 해당하고요 이 그러고 나서 밑에 보면은 자 예문 음 우리가 밝은 곳에서 그 나비를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 음 같은 경우에는 형태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불변어입니다. 그리고 불변어 중에 감탄사는 독립해서 쓸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독립원 그리고 감탄사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 예를 들어서 뭐 성원이와 어 연재 이렇게 하면은 우리인데 어, 그거를 서원이가 연재를 대신해서 하는 말 대명사고 그리고 이거는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체언이고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변어입니다 그리고 가 같은 경우에는 형태 변하지 않으니까 불변어고 어 문장에서 주어자리 다른 품사와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관견 그리고 주어자리니까 주격조사 그리고 밝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밝다 밝다가 기본형이겠죠 근데 은이 붙어서 어 뒤에 곳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관형어로서 쓰이고 있는데 어 먼저 품사는 형용사겠죠 관형 그 밝, 밝다니까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용언 형용사 아니 그 형용사 같은 경 활용을 합니다 밝은 밝던 밝을 이렇게 기죠 그렇기 때문에 용언이고 형태가 변하니까 가변어에 해당하겠죠 여기서 은은 이제 관형사형 전성어미 전성어미 아까 어 접사가 나왔는데 접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품사 자체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전에 어, 새롭게 등재가 됩니다 하지만 어, 어 전성어미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를 어, 어떻게 보면 따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남자가 여장을 하는 거 이게 여자가 된건 아니잖아요, 맞죠? 이거는 전성업인 거죠. 그래서 그런 척 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아예 어, 접사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성별이 바뀐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민증을 발급받습니다. 민증에 어, 여자라고 이제 어, 여러분 나이대면은 이제 사겠죠, 사 개조사. 어, 저희 나이 저희 나이에는 이제 이로 시작하는 그런 민증 번호를 받겠죠. 그래서 전성음이 형용사를 관형어로 만들어 준다. 그럼 관형사랑 관형어랑 뭔, 뭔 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굉장히 헷갈리는 친구 많습니다. 관형사는 품사 자체가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서만 쓰이고 활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관형어 같은 경우에는 어, 형용사도 활용을 해서 관형어가 될수 있고 동사도 활용을 해서 관형어가 될수 있고 또는 관형사가 관형어가 될수 있고 그리고 어, 명사 뒤에 관형격 조사의가 붙어서 관형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서 전성어미가 붙어서 관형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곳곳은 명사죠 명사 그리고 체언입니다 명사니까 그래서 곳에서 장소를 나타내주죠 그리고 형태 변화가 없으니까 불변어입니다 에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계를 나타내주죠 여기는 부사의 자리다 부사격 조사하고 장소를 나타내 주니까 어, 그리고 형태 변하지 않으니까 불변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시관형사입니다. 다른 어, 나비가 아니고 내가 지시하는 저그 나비입니다. 그래서 어, 지시관형사 왜냐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니까 다른 나비가 아니고 그 나비라는 거죠. 그리고 어, 나비를 수식해 주니까 수식어에 해당이 될 거고 그리고 형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불변합니다 나비 같은 경우에는 명사고 명사니까 체온이고 체온이니까 형태 변하지 않으니까 불변합니다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넷 이것은 수사죠 수를 나타내는 말 그리고 수사는 체온에 속합니다 그리고 형태 변화가 없으니까 불변하죠 그리고 를, 를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조사하고 문장에서 이게 목적어를 나타낸다 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관계원이고 그리고 형태 변하지 않으니까 불변합니다 어, 을로 변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 또, 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았어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어, 부사입니다. 그리고 잡았어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수식언이고 어, 불변어, 형태 변하지 않으니까 불변어입니다. 잡았어 같은 경우에는 동사죠. 원래 기본형 뭡니까? 잡답니다. 잡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아시 붙었고, 어, 어미가 오로 바뀌면서 잡았어 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활용을 하니까 용원이고 그리고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가변어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몇번 문제죠? 37번 문제 3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데 남의 하나를 또 잡았어 기억에 따라 분류하면 가변어 한개 불변어 네 개를 포함합니다 가변어 한개 뭡니까? 잡았어고 나머지는 다 불변어죠 하나 둘셋넷 어, 맞죠 자, 나비 하나를은 니은에 응, 따라 분류하면 체언 두 개, 관계언 한 개, 체언 두개 나비랑 하나가 체언이고 를은 관계언이겠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응 우리가 밝은 곳에서 그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는 디귿에 따라 분류하면 아홉 개의 품사를 모두 포함합니까? 어 봅시다. 응 감탄사 감탄사 하나 그리고 우리 대명사 하나 둘, 어, 조사, 가, 세 개, 발다, 형용사, 넷, 곧, 명사, 어, 다섯, 에서, 조사, 그, 관용사, 여섯, 나비, 명사, 하나, 수사, 일곱, 어, 조사, 그 다음에 또, 부사, 여덟, 잡았어, 형용사, 해서, 아홉. 맞네요. 아홉 개의 분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어, 동사가 없는데, 아, 잡다 동사잖아. 어, 맞아. 어, 10개, 아, 홉개 맞네. 자, 밝은과 잡았어는 니은과 디귿 중 어느 것에 따라 분류하더라도 서로 다른 분류로 분류됩니다. 어, 밝다 잡았어. 같은 경우에는 어, 동사, 형용사, 디귿에 따라서 하면 은 형용사, 동사로 어, 서로 다른 분류가 되는데 니은에 따르면 전부 영원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이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와 또는 니은에 따라 하면 은 수식언이죠. 그는 관형사 또는 부사니까 수식언 맞습니다. 디귿에 따라 분류하면 관형사 부사입니다. 해서 여러분, 지금 그지 선택지에 다어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그가 뭐관형사라는걸 몰라도 몰랐더라도 4번과 5번을 대조했을 때 4번이 밟다 잡았다 이게 경용사 동사인 건 알잖아. 그러면 4번이 아니구나 해서 4번 체크하고 그가 관형사인 같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어, 35번부터 37번까지 어, 개념을 살펴보면서 한번 문제를 해설을 해봤습니다. 어, 계속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문법 문제를 공부함에 있어서 문법 역, 영역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 개념을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어, 주어진 어, 이런 힌트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오 개념을 수정하는 방안으로, 방향으로 문제를 계속 풀고 공부를 해야만 여러분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바른 시간 내에 자기에게 필요한 개념을 습득하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어, 이상입니다.